2 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아름다운 찬양과 소식 하니 우리의 동 하나님을 찬양하라 2022년 극동방송 사역표 입니다 FM 97.5메가 헤르츠 여수중개소 92.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.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.